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계셨는지요? 저는 마리랑 앙투랑 같이 놀다가 오후에 옥상에 온실을 올라가 봤지요. 갔는데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소생한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빈 화분만 엄청 또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도 다스릴 겸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찍어 나온 토분에다가 아직 유약처리 안된 그런 분에다가 그림 그리기를 도전했답니다 이런거라도 해야지 어, 봄을 기다리며 또 봄에 푸릇푸릇 아주 국민이들을 사서 심을 어, 꿈을 꾸고 있지요 지금은 아또 어, 한번 이렇게 보면 그거 살아났을까 하고 만져보면 이미 또 뿌리까지 고사되고 없더라고요 음, 쟤는 괜찮나 하고 만져보면 입장에서 물이 두두두두 두 아유 어렵다 해도 많이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지역은 정말 추운 지역인가 봅니다 아이고 관리 잘못한 쟤가 잘못이겠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를 탓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유 맨날 가야지 가야지 하던 거를 이번에 맘먹고 가서 그림 그리기를 했답니다.그림은 잘 그리지 못해요.색칠만 하는 거죠근데도 재밌더라고요.어 얼마 만에 만져본 붓인지 아유 제가 어이 그림 밑그림은요.처음에 그리려다가 도저히 제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어, 붙이는 게 있었어요 저도 신기반기 했어요 아주 얇은 어 예전에 말하면 습자지 같은 경우 그런 걸로 해서 어, 물로 축축 축축 축축해서 붙이니까 그림이 딱 이렇게 바뀌어져 나왔어요 거기다가 제가 색칠을 한 거지요 이제 이걸 구울 때 저는 안에다가는 유약을 바르지 말고 어, 밖에만 유약을 발라주세요. 하고 주문을 넣어놨답니다. 그림 그리고. 이럴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따로 나, 그,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평상시 좋아하던 색깔로만 어, 그림에게 <웃음> 색칠을 했더라고요. 꽃도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음, 이,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그림들을 좋아하는지. 저는 꽃그림을 좋아해요. 어디에나 있어도 예쁜 꽃그림. 저는 그래서 꽃무늬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이는 비밀인데요. 근데 마음은 18세 소녀예요. 마음은 늦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나는 가슴이 울분, 아니, 두근거려인가? 울렁거려인가? 아이씨. 패스, 패스, 패스하고 다시 시작.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17살이면 완전 어린데. 가만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어, 노래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사가 전혀 아닌 거를 혼자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보기만 하여도 울렁 듣기만 하여도 울렁 수줍은 열아홉 살때 무시기, 난, 나 난, 나 난, 나나나 <웃음>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아이고, 많이 그려가고 있어요, 많이. 머리만 빨랑빨랑빨랑, 팔랑팔랑, 빨랑, 팔랑팔랑 빨랑, 빨랑, 빨랑, 빨랑, 빨랑 해서, 어, 날마다 날마다 기분을 새롭게, 가는 아이 붙잡지 말고, 어느 나이 맞아들이자. 알겠느냐? 좋다, 좋아. 음. 응?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보냈잖니? 어, 아이고, 제가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가마에 갔다 오면은 또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가끔씩 저만의, 어, 화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 화분 뒤에는요. 마리맘이라고. 아, 영어로 썼어요. 제가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려고요. 음, 괜찮지 않나요? 그죠? 음, 좋아요 나만의 것이잖아요 나만의 거. 어. 화분 모양은 뭐 비슷할 수 있으나 그림을 그리고 뭐 서투른 솜씨에도 그림을 그리고 뒤에다가 마리맘이라고 해놨으니 마리맘 가든이라고 적어놨으니 나, 내 것이죠 마리맘 거저 음, 이런 거 좋아해요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거 뜨개질도 잘하고요 퀼트도 잘하고요 꼼질꼼질꼼질꼼질 혼자서 겁나 잘 노는 그런 말이 맘이랍니다 사람 많은데 가서 부대끼는 것보다요 혼자 엄청 잘 놀아요 하루종일 혼자 놀아도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외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은 피곤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하다가 어, 뜨개질 하다 수놓다 퀼트 하다 십자수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혼자 놀이하기 좋은 다육이까지 키우게 됐는데요 음, 이번에 <웃음> 냉해로 보내버린 것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서글펐는데 그런 것들을 어, 가는 애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쿨하게 잊어버리고 새 봄이 오면은 또 예쁜 국민이들이 나오겠죠 그때부터는 또 예쁜 화분에 심을 겁니다 아야 다 했나봐요 응? 아직 안했네 뭐하는 거니 어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림이 어 볼품 없어 보여도 저는 그래도 야, 얘들이 얼른 가마에서 구워서 나와고제 품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주문을 넣으면서 그렇게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어요 아 내만의 것 나만의 것이 나오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면서 색지를 했답니다.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낸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칠로 막, 어 불가사리를, <웃음> 꽃 옆에 왜 불가사리가 있었는지를 모르지만요. 어? 빨강머리엔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빨강머리엔 이래서 빨강머리로 색칠을 했어요.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빨강머리엔, 어전 이제부터, <웃음> 어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저만의, 요번에 열개 만들었어요, 열 개. 마리맘 화분을 열개 만들었는데, 다음에 또 가서 만들어 볼 거예요. 아유, 저희 집 앞에, 쓰레파, 시, 쓰레파만 신고 나가도 되는 그런 가까운 곳이라서, 음, 어, 까 거기서 카페도 하는데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딱 사가지고, 테크아웃 해서 옆집으로 슝 들어가면, 조용히, 혼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시간. 지금 안 그랬으면 지금 겨울 내내 옥상 가서 다육이 화분들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었을 건데요. 분갈이 할 많은 애들이 없어졌어요. 흙만 지금 몇 박스가 어, 채워져 있답니다. 근데 그 흙들은 제가 마사는 재활용을 하려고요. 아이스박스에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빨강머리엔을두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화분은 그래도 보기보다 크기도 있고요. 넓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쁜 목대 있는 애 나오면 내 맘에 쏙 드는 그런 아이가 나오면 여기다 딱 식재할 거예요. 재밌죠? 음,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히 이런 공방이 있을 거예요. 빨강머리엔이아 블루 모자를 썼어요. 이 블루도 제가 좋아하다 보니 빨강머리앤한테 블루 모자에 블루 원피스를 입혔답니다. <웃음> 좋죠 좋죠. 이게 어뭐 화려한 건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음렇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가는음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려가고 있네요 재미재미재미있어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어 아유 그럼 이거 아니면 아크릴 물감으로 제가 풀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온전히 말리질 못하고 막쓴게 있어 가지고 풀분해서 아크릴 물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래 말려야 된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에이 정말 모르고 한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실수투성이야 실수투성이 에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음 진짜 그래도 좋은 시절 태어나가지고 별거 별거 다 해보고 살네요 뭐 이런들 었다리 저런들 었다리 그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해보고 산다는 게 정말로 시절 좋을 때 태어난 거 맞아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또그 그림을 하, 구워가지고 그 화분을 내 화분으로 나만이 갖고 있는 화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제가 손이 수전증이 와서 덜덜덜덜덜 떨리지 않는 한 <웃음> 계속 이 손가락은 움직일 겁니다 손이 많이 아파요 손가락 방아쇠 죽은 것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건 언제 할지 맨날 미루고 미루고 있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어찌합니까 내 아직 내려놓을 그런 나이가 아닌 개벼요 저는 나이가 아주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철이 안 드는 거 보니까 그것은 아닌 개벼요 앉아서 이렇게 막 수다도 떠들고 있잖요. 아이고, 이제 나뭇가지를 막 그리, 그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려. 나무, 노란 꽃은 무슨 꽃일게요. 내 상상의 꽃이에요. 내 상상의 꽃.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려요.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완전 초록은 아니고요. 카키로 그렸어요. 어, 왠지 모르게, 어, 파스텔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게 구워져 나오면 어떤 그림이 되어져 나올까요? 약간 음, 어,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눈에는 너무 화사한 것보다 약간 점잖은 분위기 어, 어, 약간 매트한 느낌 그렇죠? 약간 너무 울랄라 훌랄라 훌랄라 이렇게 들떠있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함을 주는 그런 느낌이지요 그래서 제가 꽃 종류는 핑크, 빨강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류는 그렸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어, 부부잔을 만들려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이름 딱 써서 똑같이 만들면 부부커피잔도 될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나만의 접시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기들 식판 세트 뭐 이런 거 근데 잘안 깨져요 이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종이 찢듯이 쫙 벌리잖아요 그럼 탁 깨져요 굽지 않는 상태라서 아 예쁘다 예쁘다 아유 정말 누굴 닮아서 그림도 잘 그리나 누굴 닮아서 수다도 잘 떠나 우리 엄마는 가고 안 계시는데 누구를 닮았다 해야 되나. <목소리> 여러분 수다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저 수다는 오늘 여기서 끝을 맺을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랄라.